최근에 후지산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구름층들이 보이면서 대지진의 전조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 갑자기 후지산 대폭발 징후에 대한 경고들을 지진 학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11월 14일 일요일 일본 후지산에서 ufo를 연상시키는 구름이 출현하여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달 전인 10월 2일 토요일 날에도 일본 아우모리현에서 이러한 이상한 구름층들이 보여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마침 10월 2일 토요일에 남태평양의 휴양지인 바누아투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아우무리현 동조각바다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부터 11월 8일까지 총1 6번의 강진이 아우무리현 동조각바다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11월 14일 일요일에도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새벽 3시에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새벽 1시 에는 통가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피지에서는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저녁 11시에는 바누아투 인근 남태평양 윌리스푸토나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통가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